문신을 시술하기 위해서는 보건 위생상의 지식뿐만 아니라 시술 그 자체의 손기술 습득 및 디자인 등의 미적인 요소에 관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필수다 그런데 의료 종사자의 경우에는 양성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취급된 일이 거의 없다 꼭 그러면 의사가 또 해야 되냐 그 정도로 어떤 위생 보건 위생상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느냐 일본의 여러 사례들을 봤더니 또 해외 주요국의 사례들을 봤더니 의사가 아니면 대처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보건 위생상에 위해가 발생되는 사례는 없는 것 같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는 문신 시술자의 숫자는 한 35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요 문신이나 반영구화장을 받은 국민은 약한 1300만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관리가 안 되고 금전이 오고 가지만 세금을 부과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21대 국회가 돼서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등을 합법화 시키는 법이 네개나 발의가 됐는데 논의가 안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 세상이 바뀌기도 하지 않습니까? 저... 넓은 네. 검토와 깊은 네. 네. 검토. 대단히 의미 있는 법, 뭐 헌법상의 쟁점들이 숨어 있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. 법원 행정처장님, 네.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문신 시술을 하시다가 네.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분이 지금 계시고 그 사건이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? 네. 예. 요게 뭐냐면요 2018년에 11월 14일날 일본의 대법원격인 법원의 판결문입니다 요거를 제가 좀 읽어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이 문신 불법 관련된 사건에서 다뤄지는 쟁점들하고 거의 대동소이 하더라고요 이게 의료행위라고 봐야 되느냐 의료행위라면은 의사가 해야 되는데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을 하면은 이게 불법 아니냐 그런 쟁점이에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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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그러면 의사가 또 해야 되냐 그 정도로 어떤 위생 보건 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판단했냐면 일본의 여러 사례들을 봤더니 또 해외 주요국의 사례들을 봤더니 의사가 아니면 대처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보건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된 사례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외 주요국들의 경우에는 의사 면허가 아닌 더 취득하기 쉬운 자격 제도 등 완화된 규제로도 충분하다고.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로 분류해서 처벌거나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어 혹시 이 판결 전그 판결 지금 의원님 통해서 처음 들었습니다만 예. 그 판결문이 담고 있는 쟁점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잘 알고 있는 편입니다 네. 사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문신을 의료행위다라고 보고 그래서 의사가 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왔다가 완전히 판례변경이 되면서 지금 허용이 된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라든지 개업조건 같은 것들을 걸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는 문신 시술자의 숫자는 한 35만명으로 추산이 되고요 문신이나 반영과정을 받은 국민은 약한 1,300만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히려 관리가 안 되고 그죠 또 이게 영업하고 금전이 오고 가지만 세금을 부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이 법제도가 없고 불법이다 라고 치부하면서 더 발생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고 산업적으로도 우리나라 그 문신기술자들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육성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래서. 어차피 이제 그 법원에서 판결 내릴 때왜 해외 입법례도 보실 거고 해외의 여러 사례들 또 만약에 사건이 있었다면 판결문 이런 것들도 다 참고하실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폭넓게 좀 검토하셔서 어 판단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21대 국회가 돼서 문신이나 반영과장 등을 합법화 시키는 법이 네 개나 발의가 됐는데 이게 논의가 안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 세상이 바뀌기도 하지 않습니까? 어,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까 관심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좀 예. 어, 넓은 네. 검토와 깊은 네네. 검토. 네, 네. 제가 재판에 관여하지 않아가지고 저희 개인적 관심이 의원님이 어떤 그것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사실 의원님이나 그 문신 시술 하시는 분들이 저희 대법원에 와가지고 추운데도 그 절실한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대법관님도 다 알고 계시고요. 그 다음에 그걸 떠나서라도 위원이 말씀하는 대단히 의미 있는 헌법상의 쟁점들이 숨어 있어서 차제에 신도 있게 검토하고 계신 으로는 알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. 네.